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반도체 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래 반도체가 상악가가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이 반도체 대장주죠 삼성전자 아주 뭐 연일 급등하면서 지금은 아주 흐름이 수급도 좋고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또 전기전자 업종 중 저평가 받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반도체 얘는 1996년도에 설립됐고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를 매입을 해서 고객사에 납품하는 유통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거의 99%를 매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임원두 70%가 삼성전자 출신이기 때문에 반도체 이, 이 삼성전자의 유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미래 반도체가 그래서 오늘 전기전자 종, 반도체 관련주 살펴보시면 미래반도체 상하가를 갔습니다. 삼성전자 1.1% 아주 큰 폭의 반등을 해줬죠. 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보시면 385조, 우리나라 1위죠. 이만큼 무거운 게 1% 정도만 올라도 뭐 엄청난 상승률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코디 8%, DNI 3.86. 덕코디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이 요 중에서 이제 가장 낮습니다. 아, 그리고 DN이 &E 가장 많이 벌죠. 이, 그, 여기 있는 종목 중에. 삼성이 어, 1, 2, 3분기에 4,597원을 한 주당 이렇게 벌지만, 얘 같은 경우는 16,000원을 벌는 회사입니다. 펄은 4배 수준, PBR 0.6, 어, 부채가 이제 다소 높죠. 이게 부산 공작 기계를 2조 때가량 인수를 했습니다. DN이. &E. 어, 그러면서 이제 부채 비율이 좀 올라갔지만, 어뭐 계속 좋은 실적을 내준다면 어, 이 부채도 이제 줄면서 또 주가도 올리는요 어, 효과를 볼수 있는 게이 DN이고 배당률 보시면 어, 이제 작년부터 중간 배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DN가 2.98, 삼성전자 2.24% 정도 배당 수익률 이 나오죠. 시가총액은 6,700억 대 수준입니다. 그 외에 이제 더구 어, 얘가 3.3 3.5% 아, 애플 관련주죠. 어버부, 성우, 성문, 어 뭐, SCD, 뭐, 이런 게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사이맥스는 이제 로봇 AI 관련주죠. 예 거의 뭐, 어, 시장에서는 주목을 좀덜 받는 모습이지만, 어, 사이맥스도 반도체 관련된 이 로봇 기업이죠. 그리고, 어, 테스, 삼형전자, 삼영전자 보시면 이제 PBR이 여기 가장 낮습니다. 0.36, 부채 가장 낮죠. 4%대. 배당 가장 높습니다. 시가총액은 1,900억대. 콘덴서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에 비해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그럼 간단하게 차트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일봉이죠. 요 지금 전에 201선입니다. 이게. 쌍봉으로 이게 꺾였던 6만 원대죠, 6만 2천 원 나인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이제 뭐 아주 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어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 어 지금 20년도에 어 지금 최저가였죠, 이 코로나 때에 요때 4만 원 약간 위의 가격대에서 9만 원대까지 상승하는 어 이런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이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한번 급등을 했었죠. 어, 그리고 이 주체를 보시면 어, 이 시기에 이뭐 21년 22년 주구장창 그 개인들이 매수를 했던 개인들이 어,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외국인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 그와 동시에 이제 상승을 시키고 있죠. 네. 어,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수급을 받으면서 어, 상승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더 코디 얘도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고 또이 신규 사업으로 이제 신약개발 요것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 더 코디 중간에 한번 감자를 했었죠. 그리고 BN이 보시면 이제 요렇게 계속 상승을 이제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원체 거래량이 이제 작기 때문에 뭐 5만 주대 거래량 때문에 한번 상승할 때는 이제 크게 상승하지만 조정도 또 길게 조정도 받는 DN입니다. 그리고 월간 차트로 보시면 삼성이 어, 두 배가량 상승할 때, 얘 같은 경우는 2만원대에서 8만원대까지 4배가량을 상승시켰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큰 조정도 없이 어느 정도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8만 5천 원대에서 이렇게 계속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더 과연 이제 더 추세적으로 이제 돌파를 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D&E는 방진 제품을 모태로 축전 사업 또 공작기계 사업으로 확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출 기준이 지금 공작기계 63, 방진 2 0 축전 10% 나오거니다 공작기계 63은 부산 공작의 지분을 인수를 했죠. 그리고 방진 부품 세계 3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이제 부산을 인수하면서 316%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고객사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더구전자 이놈은 이제 애플과 애플 협력사죠. 얘는 카메라 모듈 부품 생산 기업입니다. Y 투 솔루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전기차 충전 사업에도 진출해 있는 거부전자. 그래서 애플이 움직이면 또 이게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는 거금입니다. 그리고 제품 모델은 이제 이런 제품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 펜리스 기업이죠. 지금 뭐 삼성과 거의 마찬가지죠. 계속 올 초부터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CD, 냉장고 뭐 관련 부품 기업입니다. 냉장고 에어컨. 뭐, 추세적으로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맥스. 얘도 마찬가지죠. 뭐, 1월 달부터 뭐, 계속 급등하고 있고, 중간에 이게 큰 수급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10만주가 안 되는 거래량으로 좀 움직이고 있지만, 이 수급이 들어왔던 요만3 0원대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이맥스. 어, 예, 같은 경우는, 어, 삼성 협력사죠. 그리고 이송 장비 로봇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ASK 하이닉스 TSMC 마이크론, 어, 타치뭐 이런데, 뭐 아주, 어, 반도체 대표 기업 등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국내 유일의 보행 보조 로봇 관련주가 이 사이맥스입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 의료용 로봇도 위탁 생산을 했던 이 사이맥스입니다. 테스, 삼명전자 전해질 콘덴서 관련 주죠. LTO 백튜m, 얘는 이제 전 고점 나인 와한십 정도 떨어진 위치 때까지 상승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